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바빴고요 아, 이지쌤 채널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 신경을 요즘에 너무 많이 못 써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브이로그 정말 많잖아요 브이로그가 이제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나의 생활을 올림으로써 이제 그것 자체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고 있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브이로그가 정말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3,4년 전까지만 해도 브이로그를 한다고 라 하면 뭐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카메라 들고 이러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 뭐저 뭐야? 뭐 이상해?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저렇게 하면 어? 유튜브 하나 보다 어? 뭐 개인 방송 하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점점 사이가 변함으로써 이제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 그 시도가 정말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영상을 직접 찍어보면서 느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면 뭐 무조건 DSLR,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가 않단 말이죠 스마트폰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화질과 흔들림 보정 그런 것들이 생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브이로그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자체도 많이 변했고 유튜브 자체에 많이 올림으로써 콘텐츠도 많이 쌓아지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보면서 더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정말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평 평범한 생활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브이로그라고 하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 요즘에 광고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채널 원래는 예전에는 블로그 광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상 콘텐츠로 많이 개편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내 광고를 넣는 경우 정말 많아졌죠 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실제 광고 같은 것들 리뷰 광고 같은 것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제품 같은 것을 브이로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주세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는 건데 거기 안에 자연스럽게 제품을 녹이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을 PPL이라고 하죠 PPL.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 브랜드에 대한 것이 인식이 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브이로그 안에 그런 PPL 같은 것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정말 정말 많아지는 걸 봐서는 그만큼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브이로그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보를 얻는 하나의 창고가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해나가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2019년 첫 콘텐츠로 브이로그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